남산밑때 무당 뭐 침치고 뭐 미신 점쟁이 치고 어쩌고저쩌하는 어쩌고 거다 미신이라고 해가지고 떠들고 막 날리고 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미신은 모든 교회가 미신 사탄의 종이 다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미신이라는 게 뭐야 현실성 없는 것을 가지고 밑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미신 아니야 지금 교회처럼 기도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꿈에서 얘기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뭐야 여러분? 미신의 본사냐? 왜 현실성 없는 걸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. 뭐 어디 이렇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대지도 않는 걸 갖다 갖다 들이 대잖아. 이게 바로 뭐야? 현실성 없는 걸 가지고 꾸며가는 게 미신들이라는 거 아니야? 그 사실 점치는 사람이요. 교회 목사나뭐 신부라 뭐뭐스님 이런 사람보다 엄청나게 훌륭해요. 어떤 젊은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한강 가서 자살하려고 지금 가는데 그 돌담에 밑 점치는 집이 있으니까 얘라 죽을 빼는 점을 한번 치워보고 가자 그래 가지고 가서 이제 이거, 이거 돈 내려고 점을 치는데 점쟁이 가만히 보니까 죽으러 가는 놈이야 이거 살리는 방법이 뭐냐 너는 앞으로 1 년만 있으면 돈을 떼들어 봐가지고 네가 재벌이 되고 갑보가 된다니까 이름이 죽어 안 죽어 아일년 후에 재벌이 된다는데 죽겠어 안 죽겠어. 그래서 그럼 천부런 사람이 그러는 거 살린 거야. 근데 그 애는 뭐라 그래? 그거 갖다 받치고 헌금 바치고 기도해라. 그러면 그럼 누가 누구를 사람을 살린 거야? 하나님 백성을.